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충북 단양군 단양업에 있는 단양 고수 동굴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굴 내부가 조금 어둡습니다. 중간중간에 후레쉬를 비춰봅니다.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전에 고생대 전기 해적, 태적 탄산 연암입니다약 1, 2억 년 전에 해수면이 위로 융기를 해서 약 200만 년 전부터 이곳에 석회암동굴이 생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양 천동동굴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동굴에 속하는 곳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신비롭기 거지없습니다. 이런 것은 종처럼 생겼습니다. 동굴에 종류석이 석순이 1cm 생기는 데에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석순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안쪽에 물이 있어요 생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종류석과 석순과 다양한 모습을 한종류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일부를 닮은 것 같습니다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아름답기, 신비스럽기, 거지 없습니다. 얼음이 얼어 있는 것처럼, 고드름처럼 청청이 쌓여 있습니다. 색깔도 여러 가지예요. 컬러풀하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신비스럽기 거지 없습니다. 여기는 돌처럼 뭔가가 놓여 있고, 하늘에 뭔가 붙어 있습니다. 대게는 득지적지, 그리고 모나리자 산 같은 것이 있고요. 게다가 조용한 동굴에 물이 뚝뚝 떨어지니, 엄삼한 기분까지 듭니다.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닥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외계세계 인것 같습니다 깊은 동굴 속 저곳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 멋지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 중에 하나입니다 조명이 조금 더 밝았으면 더잘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듭니다 무엇일까요 아름답네요 사람의 인체 구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복잡합니다 가끔 외계 영화에서 나오는 엘리언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고드름 같기도 하고 천정에서 매달려 있는 박쥐 같기도 합니다 덕지덕지 덕지 복잡하게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 중에 하나 단양 고수 동굴을 찾았습니다 신비스러움에 감탄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